모든 생명 모두를 향한 끝없는 자의 마음 키워가야 한다. 위로 아래로 온 우리로 모든 세계에 장애 없고 원한 없고 미움 없는 자의 마음 끝없이 그 마음을 키워가야 한다. 서 있을 때도 걸어 다닐 때도 앉아 있을 때도 누워 있을 때도 언제 어디서나 또렷하게 깨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천상의 맑음으로 사는 삶, 브라흐마 위아라에서 사는 삶인 것이다. 삿된 견해에 빠지지 않고 개정해 남김없이 투루 갖추어서 탐진치 덜어내어 감각적 욕망을 제거한다면 다시는 윤회 못해 절대로 틀지 않을 것이다.